어제보다 더 나은 피부를 만들기 위한 나이트 케어를 소개할게요. 스페셜 앰플을 주름 고민이 있는 이마, 눈가, 팔자에 발라 집중 케어를 합니다. 그 다음 손에 도포한 롤프 스킨큐어 에센스를 가볍게 롤링해 온기를 만들어준 뒤 손바닥을 얼굴에 지그시 감싸며 피부에 흡수시켜주세요. 따뜻한 온기로 에센스가 잘 스며들어 피부가 편안해집니다. 마지막으로 밤새 수분과 영양이 날아가지 않도록 롤크 스킨큐어 크림을 꼭 발라주세요. 얼굴 전체에 마사지하듯 바르고 목에도 발라 케어해줍니다. 다음날 아침 영양 가득 매끈해진 얼굴을 만나보세요.